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대이팅국 화이팅! 이팅요이팅야 <목소리> <자리야>, 선물. 화이이마트이레이더스이서소이팅화이려고 <목소리> <웃음> 사왔어? 이렇게이이팅 화이팅! 화이한 번에? 수육? 한 번에 못 먹을걸? 이거 정육점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싸다, 근데. 부드러한 번인데. 슥슥 오랜만에 내 연장을 꺼내게 하는구만. 봤어? 봤어? 좀 빨라. 짠. 오. 음 이게 바로 그 전선에. 소고기만 맨날 만져봤어도, 대고기, 돼지고기는 이런 거 처음이다. 대박이야. 우와 이게 다한 덩이야.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까? 약간 한, 한요 정도. 나머지는 소분해서 넣어놔야겠어요. 수육 두 방, 김치찜 한 방.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렇게 오늘 이두 덩이를 가지고 수육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큰소에다가 너무 큰가? 고기 너무 작은데? 그래? 어? 너무 작은데? <웃음> 일단 물이 끓일 때까지 양파, 대파, 마늘 한 큰.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된장 한 숟가락 풀어줄 거예요. 이만큼. 시골에서 담궈준 시골식 된장. 따로 간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된장 한 스푼만 풀어주면은 잡내가 많이 없어지더라요 소스는 아, 없 짠. 네, 하나. 작은 아, 데 있으면 작겠다 조금 이따 만나요. 준비도 해놨어요. 고추 몇개 먹을 거야? 두 개. 두 개. 그럼 나 하나. 음 맛있겠다. 군지 이런 거는 꼭 먹고 싶어. 알았다. 음, 고추장, 된장 조금. 어머님 표 재료들이야. 직접 다 해주신 것 같아. 들깨 조금, 참기름 넣어도 돼 이렇게. 자, 이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직도 먹었어. 이거 원체 두꺼워가지고, 이거는지 안 이건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잘 들어가면은 잘 익은 거고 지금 막잘안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안 익은 거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은렇게빨갛아가 잘라주면 그래도 조금 속도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 조그만 거 먼저 먹어도 될것 같아 야기야들거라라라따 어메. 어볼까 이쪽에 기름기 있느냐. <웃음> 와. 자. 음. 고맙습니다. 음. 짠 <웃음> 이번에는 깻잎을 넣고 새우 소스 를 넣고 무치도 예술이 라는데 항상 트레이더스가 진짜 고기는 짱이다. 그치? 음. 완전 가성비 좋아. 요즘에 사람들이 밖에 안나오려고 하니까 소고기집 할때 음. 메르스 터져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지 메르스 때? 우리 소고기집 차리자마자 메르스 터져가지고 그때 뭐 첨단했지? 오늘 갑자기 손님을 또 끊겨버리니까 회식 위주로 하는 그런 가게였는데 완전 회식이 싹 끊겼잖아. 홍보를 하고 막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그때는 뭐인스일안 했으니까 지역 같은, 카페 같은데도 홍보도 하고 막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지 내가 못해서 그러는 거면 이해는 하겠는데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지 가게 오신 사람들은 어땠어? 거의 사람이 안 왔다니까? <웃음> 물론 많이 다 힘들겠지만 개인 위세에 꼼꼼히 신경 써야 된다는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거고 그리고 서로서로 조심하는 그런 문화도 좀 생겼을 거고 갑작스럽게 이런 사태가 또올 수도 있겠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때 내가 좀 부족했던 거 다시 점검해보고 코로나도 분명히 지나갈 거란 말이지. 그럼. 근데 누군가는 이런 기회를 또 어떤 발도둥 삼아서 코로나가 끝나고 또 기회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지. 그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기회를 잡아서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잖아. 음.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이걸 극복해나갈까 매실을 다을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사람들하고좀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 2탄이 시작됩니다 맛있겠다 삼면주로 맛있는 거 같아. 삼상태에다가시커리 넣고, 사도 넣고, 양파 넣고, 고기 한 점, 고기 올리고, 고기 올리고, 쌈장, 김치, 새우젓. 와우. 와우. <람이> 다는대민국 <났다> <Ach。Thamengo>, 화이팅! <람이> <람이> Thamengo,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